안녕 지금 <웃음> 좋은 상황이 되어가 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한국이 되어가 있을 계정이고 내일모레는 다시 또 종으로 돌아올 예정이에요 이동은 언제나 힘들어요 이렇게 배낭 두 개에 큰놈 하나랑 뒤에 배낭 하나 더 하나 <웃음> 둘셋 내가 불쌍하다고 음, 이게 네 거야 음. 리듬직스러워요 음. 새벽에 도착해서 저거 해야 돼, 잘. 잘 찾아가. 택시 어. 조심하고. 배고프데 나도. 식당이네. 배고파운명딩사사 먹어. 뭐... 또뭐가지가야될거 없겠지? 맥 맛있게 먹어. 어느 가 뭉쳐 비행기 안녕! 입년 거부를 당했습니다, 6년 에서 그래서 여권을 재발 받아야 야요요아튼튼 저는 일일사사에에가지고 긴급 여권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일단 봐야 6 갔다 오께~ <웃음> <웃음> 자, 일단 공항에 왔는데, 에어아시아 창고에 가가지고 어저께 제가 타지 못한 비행기 표를 한국 가는 걸로 바꿀 수 있는지를 알아봐야 돼요. 그래야지, 제 앞으로의 이 루트가 좀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결정이 날것 같습니다. 제일 이상적인 거는 한국 가는 걸로 대체가 됐으면 좋겠어요. But then I was rejected by the immigration. <laughs> <laughs> so t i s is a c k e t t h t I have to c h a g o t i s i ticket that h e to c n g e o this i t i c k e a t I e to c n g e So t h i a t i c k e a t e to change. o i t i c a e to change. o t h i s t i c k e e to c h n g e So i a t i a e o n g o i t i c k t e o c h n g e o i t c k I e o n g o i t h a e o n g e o t i t c k e t t I e to a n g So i t c h I e o n g e So i t e e o n g So i t c e o c n g e o t h i a t a e o n g o i a t i c h e o c a n g e o t i t h e to a n g o i a t e a e o n g o t h i t e a a e o n g e o h i a t v e o n g o i t v e o n g e o i a ticket e o n g o i 여권이 유효치가 두 달밖에 남지 않아가지고 직항을 타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돼중간에 경유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안 된다고 해요, <뭐라고> <뭐라고> <뭐라고> <뭐라고> <뭐라고> 에 서봐요, <해서> 여러분 <뭐라고> <뭐라고> <뭐라고> 도착을 했습니다 공기가 확 갈란지가 나네요. 진짜 춥다. 사람들 다 긴팔로 가라고 긴바지로 가라지고 욕심사 타고 가있습니다. 아 이제 한국 갈 일만 남았다. 굿모닝입니다 여러분. 너무 추워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잤어요 어, 너무 춥네요 따뜻한 나라에 있다가 오니까 더 추워 한국은 더 춥겠죠? 빨리 이동을 해볼게요 아. 오래간만에 공항 모습을 하니까 몸이 뻐근해 뻐근해 아 새벽 미세먼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나오자마자 공기가 완전 탁하네요. 뿌옇고 너무 <웃음> 추워. <웃음> 음. 두 번째 비행기 탑승입니다. <웃음> 한국에 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야권 교체 완료했습니다 이제 이거예요 뉴욕에 간 2024년까지 네 다음날입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방콕으로 가야돼요 짐을 줄였어 옆에 사이드백을 없앴어요 그래서 그냥 앞뒤로만 이렇게 하고 출발합니다 비행기를 세번더 타면 돼요 와 진짜 너무 춥다 첫 번째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인터넷이 안 돼요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코드를 받게 되있는데 유효하지 않은 번호라고 나와 이거를 해결 못하면은 공항에 있는 10시간 동안 인터넷을 못 씁니다 돌아버리겠네 진짜 인터넷이 안 됩니다 백그널드라도 먹으려고 봤더니 카드 안 된대 된다고 적혀있는데 안된다 이 셔틀을 타고 또 이제 한 시간 정도 놀 가야 됩니다 아무튼 이제 진짜 비행기 한번 남았어요 동무항공항은 새벽 시간 비행기가 많다 보니까 와, 이 시간대에도 사람이 엄청 굽비네요 저도 빨리 가서 줄서고 이거 수속해서 들어가는데도 시간 좀 많이 걸리겠다 드디어 게이트를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4일 전에 들어왔었어야 되는건데 드디어 들어왔어요 드디어 갑니다 발리 한번 가기 진짜 너무 힘드네요 여러분 여권 꼭확인하겠세요저 때문에 제 스토리를 보고 어떤 친구도 여권 확인했는데 기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이번에 발리를 포기했다고 해요 진짜 꼭꼭꼭 꼭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발리만이 아니라 다른 대만이나 뭐 이런데도 무조건 6개월을 요구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요 여권 꼭 확인하세요 도착했습니다 어, 확실히 덥네요 바로 숙소에 가가지고 집 먼저 풀고 뭘 해보든지 할게 요 일단 하, 입국했어 안녕하세요 저는 어째저째 힘들게 발리를 입국을 해서 이제 2019년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. 어, 2019년은 정말 저한테 감사하고 의미 있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. 정말 다사다난한 세계여행을 하게 됐지만 그 순간마다도 항상 여러분들도 응원을 해주시고 실제로 도와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어가지고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. 이번 세계여행 같은 경우는 여행하랴고 콘텐츠 기획하랴, 편집하랴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려가지고 콘텐츠 제작에 집중을 못했는데 2020년부터는요 지금 이번 여행까지 포함해가지고 이제 제대로 재편집할 건 재편집하고 다시 새로운 콘텐츠 만들 건 만들면서 콘텐츠 제작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김호영도 기대해주시고요. 이제 마지막으로 2019년 한해 동안 저를 사랑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그럼 저는 내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고요. 마무리는 제가 2019년 1월 1일 시작하면서 항상 했었던 멘트죠? 그럼 내일 봐요. 안녕! <목소리> 여러분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